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유튜버 벨스입니다. 먼저 저의 핵으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캐주얼님, 댄디즈 분들께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는 안죄송해! 자, 제가 얼마 전에 제 부계정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. 대략 한 3개월 전이긴 한데 대충 영상 내용이 핵쟁이가 이제 자기 핵안 쓴다고 캐주얼해서 입을 털다가 나중에 보니까 핵 쓰는 게 맞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박제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 프로필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했었거든요. 그때 이거 이후로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스티커까지 만들어가면서 박제를 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. 근데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. 실제로 이 캐주얼 플레이에 저를 사진한 보시 돌아다니는 거예요. 뭐 정확히 말하자면 보시 아니라 유저긴 하지만요. 뭐 보니까 프로필도 제대로 따라하지도 않았고 이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제 이름을 갖고 플레이를 하길래 웃기게 넘겼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후로 다른 분들의 이제 제보를 좀 받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봤고요 아까 보셨던 영상이 제가 데모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녹화해 본 영상인데요. <웃음> 아니, 너무 웃기죠. 일단, 사건의 발단은, 대제부라는 팀포 유튜버가 있는데, 이 녀석 영상에 댓글을 담고요. 캐주얼에서 핵 쓴다고. 근데,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. 이 댓글 쓴 놈이 제 이름 따라한 그 핵쟁이거든요? 아니, 근데 이 댓글 쓴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, 팀계를 핵쟁이로 제가 박제를 당했대. 그러니까, 대재부가 박제를 했대. 근데 그박제라는건 사실이 맞는데, 그 글을 쓴게대제부가 아니야. 그러니까, 그냥, 박를 한건 대제부를 보는 시청자 중 하나였던거야 벌써부터 벌써부터 여, 지는 문자가 보이죠? 근데 딱 까보니까 뭐다? 이 댓글 쓴 놈이 핵쟁이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얘한테 아그그그그 그, 그, 그, 그, 그, 이거 댓글 하나 달았는데 그때 이후로 제 이름을 하고 댓글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디코에다가 글을 썼어요 사칭 할거면 제대로 나라고 아니 그랬더니 <웃음> 사칭을 하긴 했는데 어, 다른 계정을 하더라고요, 이번엔. 그리고 이번엔 진짜 내 계정을 그대로 따라했어. 근데 웃긴 건 <웃음> 아니, 거지자 링크만 지 거야. <웃음> 아니, 긁을 거면 뭐 완벽하게 긁던가. 왜 지껄 받고 양심없는 거. <웃음> 아,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필만 따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보슬또 돌리더라고요, 제 이름으로. 제 이름이랑 프로필까지 해가지고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캐주얼에서 저를 만나시면은 그리고 그게 핵을 쓰고 있다면 제가 아니라 이제 보신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플레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 프로필 말이죠. 제 프로필은 이렇게 생겼고요. 뭐 저만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있죠. 일단 최근에 사용한 이름 이렇게 되고요. 일단 레벨이 73입니다. 뭐 나중에 더 높이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가입 일자가 2011년이에요. 11년 어? 나 11년 했어. 이런거 절대 못 따라하니까 제 계정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정이 여러번 신고를 당하면 그일 안하는 고객센터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핵쟁이 신고를 접수받고 계정 차단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나 하나 한다고 달라지겠어 하지 마시고 신고버튼 한번씩만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핵쟁이들 링크는 제가 설명란과 댓글에 다 박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